가지? <웃음> 진짜 한숨 나네요 예, 여러분 그렇네요 진짜 거기까진 참 수고 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이, 가지가 맛있다? 아...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인 그런 약이 아닐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지가 맛있다? 어, 그런 거짓 선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건 여러분은 음? 인류를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맛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지 판매량을 늘릴 유량인가? 음? 그이 그래, 가지에 대한 거짓말은 진짜 음?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와 맛있다가 같이 쓸수 있는 단어인가요 애초에? 아 그럼요 가지 뭐, 가지를 가지온 사람이 다 먹으면 지구 열망하지 모르셨구나? 아, 몰랐으면 한 번만 봐드립니다 nope. 한번 여러분들과 정을 생각해서 제가 진짜 한 번만 받드립니다. 제가 가지 스파이드를 처단하기 위해서 파견된 정부 요원이거든요. 하... 자꾸 거짓말하면 진짜 잡혀가요. 아시겠어요? 가지는 맛없다. 하지만 양님 가지를 좋아한다. 그 것도 구아잖아요 가지를 먹으면 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어?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가지 맛있다는 말 용서 못해. 가지옷 입고 있어서 더 귀여운 건가저 가지옷 아닌데요? 그냥 잠옷인데요? 여러분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저거 가지옷 아닌데? 가지 잠옷이슈 아니슈! 여러분 왜 잠옷에다가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세요? 뭐죄 없는 가지에게 그런... 아, 죄 없는 가지에게? 죄 없는 잠옷에게... 에? 가지 같은 어? 험악한 범죄를 지지부 씌우려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런거죠. 가지는 죄가 없을지언정 가지를 맛있다고 섭취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아시겠어요? 아 그치 생명체니까 암세포도 생명인데 가지도 누군가가 어? 지구 땅에다가 키운 암세포잖아. 어? 그래도 가지도 암세포인데 어? 그 암세포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감히 음? 맛있는 작물을 키우기도 모자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가지 같은 암세포를 키울 수 있죠? 암세포도 생명이니까라는 논리에 따라, 어? 가지는 죄가 없을지언정, 응? 가지라는 암세포를 키우는 일부 인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안틀렸죠 진짜 중죄죠 중죄. 중재. 어? 맛있는 작물들 키워가지고 팔기도 바쁜데, 어? 아, 수박, 멜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가지 같은 걸 키워 먹는지 가지가 맛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들은 누구인지 가지 미나티를 쳐다내야 합니다.